엘리에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사실 음 저는 요즘 한국을 갈까말까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음, 물론 온라인 수업이 있으니까 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학교를 실질적으로 안 가고 있고 그리고 일도 차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 갈때빼곤저 정말 하루종일 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야 될좀 중요한 부분에 돈들은 계속 계속 달달해 나가고 있으니까 뭔가 음 제가 되게 잉여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루종일 집에 있는 김에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음 저는 캐나다에서 꽤 많은 종류의 집에 살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 유학 오셔서 어떤 형태의 집을 구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 위해 정말 발톱에 때마한 아주 아주 조그마한 그런 팁 아닌 팁을 한번 드려보고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느끼는 장점을 여러분들은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느끼는 장점을 여러분들은 어 그거 신경 안 써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관적인 경험담으로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다 살아봤던 집들만 말씀 드려볼 건데 저는 다 룸렌트 형태의 집 집에만 살아봤고 그 배출러 한국으로 따지면 원룸 형태로 혼자 사는 집에는 안 살아봤어요 그래서 그 집을 빼고 룸렌트로 살수 있는 집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잘 모르겠지만 배출러 집은 장점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? 단점이 없을 것 같은데? 혼자 사는 거잖아요 혼자 사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? 첫 번째 집은 홈스테이 형태의 집입니다 대략 보통 한 850분 이상 할것 같은데 제가 홈세일을 할 때는 850불이었어요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이상일 것 같아요 음. 또 홈스테이는 하우스, 그러니까 개인 단독주택에서 하고요 보통 이렇게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집은 방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베이스먼트부터 지상층까지 많은 방을 그 홈스테이 가족이 쓰고 남는 방을 이제 학생에게 렌트를 해가지고 집주인은 렌트비를 세이브하고 학생들은 좀더싼가격에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어학연수 하는 친구들이 처음 캐나다 와서 캐나다 문화를 잘 모를 때 좀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 홈스테이를 필리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 주인 분하고 의사소통할 때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홈스테이에서 다국적 친구들을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여러 나라 국가의 친구들하고 사귈 수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의사소통도 다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영어를 많이 쓸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식사를 다 준비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빨래, 청소까지 다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편하겠죠? 그래서 정말 괜찮은 홈스테이를 만나면 은그 집이 마치 그제 2의 고향같이 느껴지는 그런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예전에 홈스테이 했던 그집의홈맘하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, 단점... 홈이라고 하기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홈스테이를 못 만나서 제가 그 집을 나왔어요. 그 이유가 일단 홈맘의 호스트, 그러니까 학생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주시는 분은 그 홈맘의 시어머니였는데 이 홈맘의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 집에 살때한달 만에 5kg가 빠졌어요. 그리고 제가 살던 홈스테이는 대가족이 사는 집이었어서 항상 냉장고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개인 음식 자체를 보관을 못하는 곳이었어요. 어,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살면서 마트란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혼맘미 시어머니께서 잠이 좀 많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은 저희가 아침을 먹고 있으면 그 아침 먹는 시간에 그분이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어주시고 저희는 그걸 가져가서 학원 점심시간에 먹고 이랬었는데 제 제가 나갈 때까지 안 일어나시고 그래서 제가 점심을 못 가져가서 따로 또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돈은 돈대로 다지고 집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다른 지출이 나가니까 의외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말이 안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나왔었거든요 네, 저는 뭐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홈스테이를 정말 잘 만나면 언어도 많이 쓸수 있고 새로운 문화도 빨리 배울 수 있고 어,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. 음.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이 홈스테이에서 홈스테이를 빼고 말 그대로 하우스 룸렌트를 하는 형태인데 보통 베이스 베이스먼트 기준으로 가격이 600불 이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하우스들은 지하층부터 베이스먼트부터 지상층까지 이제 방이 많은데 이 집주인 가족들이 쓰고 남는 방을 렌트해주는 형식이고요 어,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가격 들이 방이 넓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싸게 느껴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집주인 분들하고 좀 친해지면 뭐 마트를 가거나 생활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집이 있고 그리고 방음이 잘안 되는 집도 있고요 그리고 좀 오래된 하우스 같은 경우엔 벌레가 진짜 많이 나와요 하우스에서 보통 베이스먼트가 싸다 보니까 베이스먼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중에서 자기가 햇볕을 잘 받아야 되고 좀 밝은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될게 베이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지하다 보니까 방 안에 창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베이스먼트를 산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기관지가 되게 안 좋고 비염을 항상 달고 살다 보니까 가끔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베이스먼트 살때 그걸 못 하니까 진짜 바로 이물염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런 아이들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차마 짤이나 이런 걸못 낳겠네요 제가 실제로 벌레를 정말 싫어해서 <웃음>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형태인데 세컨룸 기준 한 700불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. 근데 이 아파트가 막 한국처럼 막 센시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공동 다세대 주택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토론토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 되게 지어진 지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라 딱 봐도 약간 좀 낡았다? 이런 느낌이 든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물론 안에 들어가면 다 사람 살수 있게 깨끗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 살때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파트의 단점 점을 얘기한다면 가끔 아파트 중에서 그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청소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건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진짜로 이 카펫 바닥에 정말 실수로 음료 같은 거라도 쏟았다 그러면 갑자기 매정 지와요 어, 이거 어떻게 지우지? 그리고 집 유닛 안에, 그러니까 집안 안에 세탁기랑 건조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 건물, 그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안에 세탁실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충전카드로 충전을 해서 세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빨래가 빨렸을지 빨래 모르는 그 세탁기에 쓰고 쓰고 쓰고 또 쓰고 해야 되는 거라서 뭐, 나는 이 점이 싫어라고 하는 친구도 저는 봤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콘도고. 콘도는 세컨 룸 기준 900불 이상. 그리고 마스터 룸 그러니까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 이제 두명 정도가 쓸수 있는 조금 넓은 방으로 가면은 이제 거의 한 1,100불 이상이 되는데 콘도는 진짜 편해요. 왜냐면 콘도 안에 보통은 다 수영장, 헬스장, 뭐 미팅룸 이런 편의 시설이 다 있는 경우가 많고 컨시어지가 있어서 내 택배를 맡아줄 수도 있고. 고 이제 시큐리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보통은 이 콘도들 주변으로 상권이 굉장히 다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가 되게 편하긴 해요 그건 맞는데 비싸요 이 가격 대비 솔직히 방이 큰 것도 아니에요 편하게 살면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감당만 되면 콘도 살고 싶어요 근데 살다가 솔직히 돈 감당하기 조금 힘들어서 저는 콘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렌트비 감당이 되면 은 저는 콘도 살 거예요 네, 편하거든요 편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섯번째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한데 아파트랑 콘도에서 파생되어 줘서 나온 형태의 그 렌트가 있는데 그게 덴렌트, 거실렌트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방이 아니고요 거실이랑 댄, 그러니까 댄은 그집 안에 약간 조그맣게 다용도실 같이 만들어져 있는 공간인데 이제 그 거실이랑 댄을 커텐이나 룸 디바이더 같은 걸로 공간을 나눠서 이렇게 방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이런 형태의 렌트가 생겨난 이유가 솔직히 요즘 토론토 집값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좀 남는 공간을 렌트를 주면 집그 값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니까 그냥 윈윈으로 생겨난 것 같거든요 장점은 싸요 사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 단점은 예민하면 못 써요. 왜냐면 이건 방이 아니라서 그 방에 문이 없어요. 방 벽도 없고 어, 가끔 요즘에 댄 같은 경우에 그 유리문으로 막혀져 있는 댄이 있거든요. 정말 방 공간같이 근데 그건 댄인데도 불구하고 유리문이 있다는 경우로 어, 렌트비로 좀 비싸게 받는데도 있긴 있더라고요. 저는 사정상 예전에 한 2주 정도를 그 유리문으로 막혀있는 댄에서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썼던 댄은 정말로 창고 적으로 나왔던 댐이라서 창문이 없고 공간이 되게 조그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근데 못 싸니까 음. 여기까지 토론토에서 유학생이 구할 수 있는 형태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혼자 살면 되게 편하죠 그 편한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혼자 사는 배출러 같은 경우에 진짜 싸봤자 한 1700불? 그러니까 1800불 이상이에요 한월 한 170, 18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집을 바로 얻어서 유학을 올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차선책에서 최선을 찾으시라고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아무 말 대잔치 정말 아무 말 대잔치였던 것 같은데 <웃음>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